안녕하세요. 유선주대강좌 하고 있는 에고먼 스튜디오의 고현빈입니다. 최근에 제가 녹화된 영상을 올린 게 음, 5월달인가? 거의 3개월 전이더라고요. 근데 어제 아, 질문이 들어와서 오늘은 녹화방송입니다. 라이브를 이볼까 생각을 했는데 금요일 저녁에 누가 라이브를 보겠어요. 어쨌든 어저께 들어왔던 얘기는 이제 얼굴에 뭔가 색깔이 낀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풀숲 옆이나 어쨌든 뭔가 색깔이 진한 거 옆에 있을 때 이제 얼굴로 색깔이 타고 올라오게 되는데 아쉽게도 저는 최근에 골목길에서만 사진을 찍기 때문에 그런 일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샘플을 찾아봤는데 없더라고요. 그거 아마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요 정도 되지 않을까. 여기가 지금 이 위에가 붉은색의 어, 뭐라 그래야 돼? 처마? 처마는 아니고, 포장? 여튼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얼굴이 좀 붉은기가 이렇게 돌고 있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빼야 되냐라고 물어보셨었는데, 가장 쉬운 방법은 컨트롤 U를 눌러서, 마스터 2회,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이제 요 부분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럼 이제, 클릭해서, 조금 빼주거나, 아니면 휴를 틀어준다던가,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 이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할 수는 있지만 그렇게 뭐 전문적인 느낌은 별로 없죠. 그래서 여기서 할수 있는 방법은 이제 카메라로. 로우. 카메라로에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메라로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필터인데 들어가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서 귀찮아서 그렇지. 그래서 오늘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건 컬러 믹서와 컬러 그레이딩입니다. 이두 가지인데 사용하시는 방법은 굉장히 간단해요. 굉장히 직관적으로 되어 있죠. 이름도 다써 있고. 근데 정확하게 이게 어떤 색깔인지잘 모르겠는 거죠. 그래서 여기 색을 깔좀 빼고 싶다. 그럼 우선 큐가 아닌, 세츄레이션에 들어가셔서 여기에 맞는 색상을 빼주시면 돼요. 대체적으로는 오렌지인데, 이게 지금 오렌지인지, 레드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럴 때에는 여기 요 부분, 요걸 클릭해주시고, 뭐 따라오는 게 보이죠? 클릭하고 드래그 그럼 이렇게 빠져요 물론 다른데 색상도 빠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가서 뭐 따로 부분은 다시 히스토리 레이어 살린다든가 아니면 뭐 얼굴만 따로 띄워서 들어와도 되겠죠 그러면 다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나서 뭐 다른 부분 아난이 파란색도 좀 색이 빠졌으면 좋겠다 너무 눈에 띈다 그럼 파란색도 클릭하고 이렇게 빼주시면 빠집니다 노란색도 마찬가지 근데 아무래도 노란색이나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피부에 많이 근접한 색깔이기 때문에 음 같이 빠지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따로따로 레이어를 만들어서 가지고 들어와서 작업해 주시는 거를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리고 뭐 똑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루미넌스 피부를 좀 밝히고 싶다 예전에는 단순 오렌지만 밝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오렌지인지 레드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클릭해서 밝혀주고 물론 다른 데도 같이 밝아집니다 전체적인 거기 때문에 역시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레이어를 따로 띄어와서 작업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뭐 파란색을 띄고 파란색의 색깔을 변화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바뀝니다 이건 뭐 크게 사진 자체에 파란색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파란색을 많이 바꿔도 다른 색이 그렇게 많이 바뀌지 않죠 물론 노란색을 바꾸게 되면 차이가 많이 나죠 전체적으로 노란색과 빨간색이 사진에 들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다음 에가 컬러 그레이딩 저같은 경우에는 컬러 그레이딩은 그냥 단순 미드톤 섀도우 하이라이트는 잘안 만지고 밝기만 저장하기 전에 좀더 나아질 수 있나? 밝기만 만지는 편인데 실제로는 밝기만 만지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기 색깔 부분을 만지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잘안 만지는 이유는 조금만 만져도 확, 확 티가 나요 이렇게 물론 굉장히 좋은 툴이긴 하죠 영상할 때도 많이 쓰고 근데 저는 이미 프리셋으로 색을 다 맞춰놓고서 작업을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서는 따로 맞추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여태까지 잘안 썼던 건데 이 부분도 사용해 주시면 굉장히 독특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물론 저는 잘안 써요 색을 따로 맞추는 편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맞추진 않습니다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이걸 가지고도 많이 맞추던데 음 모르겠어요 러파일을 쓰게 되면 안 맞춰도 되지 않나 너무 뭐 사람마다 다르겠죠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클릭한 부분은 미드톤 그리고 섀도우 어두운 부분에 뭐 푸른 끼를 더 하고 싶다 아니면 노랗게 하고 싶다 이게 수치화가 확된게 아니라 뭐라 그래야 될까 허브 같은 느낌? 내가 조금만 움직여도 이렇게 틀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뭐슈 같은 경우에는 할 수가 있겠지만 이 위치라고 할까? 이게 되게 애매해요 다음번에 똑같은 걸또 하고 싶어도 하기가 힘들어 물론 이걸로 맞추면 되긴 하지만 딱 보고 나서 아 요번엔 164에서 49 였구나 약간 좀 애매하긴 해서 저는 그렇게 사용을 자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글로벌 이건 뭐 전체적인 거죠 글로벌을 크게 쓸 일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자 여튼 이렇습니다 저는 대체적으로 이제 것만좀 이렇게 살짝 맞춰주는 편이고, 필요에, 의한, 필요에 의해서는 이 부분도 만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뭐 블렌딩이라던가. 이제 보시게 되면 약간 펄해졌다가, 그레졌다가 살짝 바뀌죠. 너무 빠르게 하시게 되면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옮겨주시고.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이쪽이냐, 아니면 이쪽으로 더 심하게 갈 거냐. 이런 부분을 만질 수가 있죠. 원래 거냐 아니면 네가 바꾼 걸더 심하게 갈 것이냐 중간치냐 네, 무튼 오늘은 이렇습니다 음... 글쎄... 뭐 이렇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직접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뭐 설명을 많이 해 드린다고 해도 어, 모든 사람이 이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사진을 가지고 작업을 하기 때문에 우선 그 부분들을 하나하나 만져보시는 편이 본인에게 좀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